20대 때 얼굴 골격이 커서 경락을 하겠건 오케이. 30대 이후에 좀 리프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경락 마사지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죠.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화 원장입니다 한 40대 50대 분들이 얼굴도 너무 처졌고 꺼지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집 가까이 있는 뭐 피부관리샵에 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어떤 시술을 받냐면 경락 시술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꾹꾹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강한 압을 주고 하면 일시적으로 얼굴이 붓겠죠 그쵸? 그래서 렇죠그 하고 나면 은 어, 얼굴이 정말 좋아졌네 뭐 리프팅이 됐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붓기가수 빠지면서 약간 더 처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 처지는 것은 피부만 처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도 골격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지지대가 어떻게 보면 은 리프팅 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사실 뼈는 끊임없이 꾸준히 대사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는 이 광대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친구들이 맨날 호빵만이나 놀렸어요. 사진만 찍었다면 광대가 입등만 이게 나옵니다. 요 폐약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뼈를 파괴시키는 호르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뼈가 좀 작아지게 되기도 하고 뼈가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 구멍이 풍숭풍 뚫리는 그런 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30대하고 60대를 보면 은이 코에 있는 뼈대도 낮아지고 아래턱 광대도 작아지게 되고 이런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더 처짐이 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뼈를 막 누르면 은 뼈의 흡수가 더 훨씬 촉진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리샵에 갔었을 때는 가벼운 핸들링이라든지 뭐 화이팅이라든지 뭐 재생관리 이런 건 괜찮지만 사실 경락마사지를 받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약간 탄력이 떨어지거나 좀 꺼지거나 했었을 때는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콜라겐 주사, 필러실리프팅 이런 걸 받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하긴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사실 얼굴 모양이 같이 변하잖아요 피넛 쉐입, 광대 나오고 옆볼은 꺼지고 여기 다시 튀어나오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대부분의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그냥 초음파, 하이프 장비를 떠올리는데 약간 지방이 파괴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둑하게 좀 약간 처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만들어주면 얼굴 라인이 훨씬 더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좀 꺼지는 광대라든지 약간 앞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콜라겐 주사라든지 필러 실리프팅 이런 걸 하면 은 조금 볼륨아이징이 되는 거니까 좀 볼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라 해서 막 너무 많이 넣으면 무게의해서 에 처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춰 가면 은 예쁜 얼굴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20대 때 만약에 내가 좀 얼굴 골격이 커서 경락을 하겠다 그건 오케이 왜냐면 사실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경락이 훨씬 안전하기도 하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30대 이후에 내가 만약에 좀 리프팅을 원한다고 라 한다면 경락 마사지를 받는 거를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네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네 내일 해피 뉴이어이죠그 그렇죠? 네, 구정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설날에는 많이 먹어야죠 음... 하여튼 항상 내일부터 안녕